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아, 깜짝이야 미친놈아 존나 놀랐네 빨리 돌려 새끼야 근데 저 살난마가 도저히 포기라는 걸 모르네. 그쵸? 야, 일로와봐일로와봐일로와봐힐해줄게힐힐힐야일로힐봐일로힐봐힐해준다고힐힐힐해준다고등신새끼야 와봐, 와봐. 힐 해준다고 야힐힐힐힐 미친 힐, 힐힐 힐. 힐. 힐 해준다고 힐 가스키 말 존나 못 알아듣네. 어 예. 안 들리면 신고 당한다고? 어죠 예? 어, 어. 아드가 뭐야? 오제 램보 패스도.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터트려서 한게 아니라. 어, 어. 있으면 그냥 어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아아어어오야너 쩐다. 이게 배신감 개쩔겠는데 어떡하냐? 야 그래 거기 거기 근처에 있었던 거 같은데. 야 아니지 공뭐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뭐 하세요? 여기 맞는데 야, 너 그렇게 가면 졸려 돌아야지. 이때 돌아야지. 그지그 그렇지.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포장주고 있는 건가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버그 뭐냐? 어? 아! 방금 좀.. 어? <웃음> 방금.. 방금 진짜 이상한 걸본것 같은데? <웃음> 나만 봤나? 오.